안녕하세요 노련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련동먹자거리는더 이상 백종원 거리가 아니다 하고 방송을 촬영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방송을 촬영하는 겁니다 사실 백종원씨도 메인 거리에 건물을 두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백종원 씨가 유명해지면서 건물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4천, 5천 하던 게한 6천, 7천 요선까지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사실. 요선까지 올라가는 추세에서 방송을 타고 이제 화제성이막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년동에서 장사를 이제 하다 보니 기획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건물 하나가 딱 있으면은 미리 가서 선점을 해 놓고 대출을 거의 90몇 프로를 깨요 100억이면 10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건물을 사둡니다 노현동 목적 골목에 사실 따져봐야 건물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는, 몇십개 없는 그 건물을 이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처음에 한 6천 정도 두고 한 다섯 채를 샀습니다 다섯 채를 사고 나서 얘네들이 하는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느끼고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작전 세력들이 건물 다섯 개를 서서히 매입을 하더라고요 매입을 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을 내보내더라고요 왜냐? 안 나가면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이란 핑계로 내보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은 기존의 건물들은 주인이 바뀌면 은 건물값이 올라갔으니 계약기간 끝나면 은 월세를 최고로 올립니다. 근데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은 최고로 올리겠다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은 거기서 권리금을 조금 본인 지금 현재 시세에 있는 권리금이 아니라 만약에 3억이면 은어 그럼 내가 1억 정도를 주겠다 이러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서 권리금을 형성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최고로 올립니다 보증금 최고로 올리고 그 다음에 월세를 최고로 올립니다 실제로 그 월세 가격이 보증금 가격이 건물 가격이 되더라고요 건물이 그 정도의 월세를 받아버리니 6천, 7천 하던 건물이 월세를 따져서 매겨보니까 1억 2천, 1억 5천 평당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건물들도 계속 같이 덩달아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참 올랐을 때 1억 2천, 1억 5천 요선일 때 제가 백조원 씨는 털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습니다 저 같아도 그게 맞다고 판단 들어요 왜냐? 최고로 올라갔을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장사꾼이잖아요 그분도 장사꾼이고 저도 장사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노년동 목작골목에서 장사하시던 영세상인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건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백종원시가 유명해지면서 그래도 백종원 거리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유입되고 방송 나왔으니까 막 활성화 되고 그거 백종원 씨가 방송 나오기 시작해서 건 1년 못간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년도 못간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이고 백종원 씨는 빠졌습니다 한참 올랐을때권리금 받고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영세상인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백종원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기존에 토주 대감 역할을 하던 그 건물주 분들도 한참 올랐으니까 평당 4천 5천 하던 건물이 그래도 6, 7천이 됐으니까 사겠다 하는데 누가 안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전세력들이 싹 와서 조금 더 주고 매입을 다섯 차를 해버리니 몇개안 되는 건물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버리니 당연히 건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영업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타격을 받는 사람은 생계형 자영업자들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돈이 많은 뭐 분들은 타격 별로 안 받겠지만 근데 나머지 자영업자분들은 현실적으로는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또한 가지 골목식당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골목식당이 활성화가 되고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유동인구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우량임차인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주는 높은 가격에 건물을 팔겠죠 그러면 새 건물주는 임대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고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기사를 보시면 은 골목식당 촬영 후 1년 후에 조사를 했더니 거의 다 건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송에 나왔을 때는 3개월 동안은 조회율이 엄청 올라가요 3개월 이후부터는 똑같습니다 결국 반짝하고 2, 3개월 돈 벌었는데 그 이후에 임대료는 상승폭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게현실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는 임대료 올라간 가격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 없습니다 왜? 한번 올렸기 때문에 내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은 결국엔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반짝하고 예전하고 똑같은데 임대료만 상승한 상황이 돼버렸는데더 이상 노년동 먹자 골목은 백종원 거리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노년동 먹자 골목은 자그 효과가 싹 없어졌습니다 백종원 거리다 이런 효과가 방송에서 유명한 거리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올라간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손님들 유동인구는 예전보다 못해졌습니다 훨씬 많이 못해졌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들어왔던 부동산 뒤에 가신 분들, 작전세력 분들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다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다 골목식당에 치즈는 굉장히 좋으나 이런 점들이 반복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방송을 하는 겁니다 노년동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골목식당 1년 후 가봤더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태원도 똑같이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도자료 나오고 뭐 기사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홍석천 씨는 그래도 그 거리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서 한편으로는 제가 아좀 뿌듯하다 아 저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자영업자는 항상 어립니다 갑이 될수 없는 게 손님한테도 갑이될수 없고 부동산을 찾는다고 해도 갑이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영업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영상으로 또 남겨 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지만 부동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접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동산 업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처음 스타트가 틀려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좀 길을 필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촬영을 하는 거니 너무 악성 댓글만 달지 마시고 파이팅 한번 할수 있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